플래시도, 녹음할 때, 비하인드 때 원래는, 플래, 뭐 어떻게 했지? 플래시, 플래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플래시 이런거였는데 플래시! 약 우연이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해, 해달라고 래퍼처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야, 약간. 야, 플래시, 약간 이렇게 했지 야, 플래시, 요! 나만의 바보 나를 비추, 나만의 바보 나를 비추, 그러면 바보들, 바보들, 바보들. y 약간 이러 장면. Cross line, w e f o n 약간 이런 느낌. 시작하는 손과 그 조미가. 아마 이파트했으면 도연이 이렇게 불렀을 거야. 시작하는 손과 그 조미가 되게 멀리 그르죠. 등불 양이 차츰조겨 때 we can call the show. 약간 이렇게 불렀을 거야. 도연이는 나도이 비슷하지? 에 <웃음> s i a c h i o Pistachio. Pistachio. Pistachio. Pistachio. Pistachio. p i s t a c h It's as 인 보컬 main vocal catch up e but more to a n m n p o y o u e e s main o t c h e 더니 안됨 안 돼, 근데, 정말 좋아하어요 진짜 랩하면 안 되겠는데? 하, 정말 또아 진짜 열라네. 진짜. 즐거울하다, 진짜. 진 아,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존재만해. <웃음> 어, 왜다 웃지? 어슐트 아닌데? 잘했는데. <웃음> <웃음> Yo, c o s <across> t u e l e <웃음> We're fun tonight, v e r s i Yo.